안녕하세요. K군입니다. 어떤 일을 하면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연기자를 하면 난 정말 재밌을 것 같다 라고 마음을 먹고 결정하신 분들 계시죠. 그런데 내가 아직은 미성년자예요. 혹은 내가 아직 사회초년생이에요. 이런 내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연기자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대부분은 반대를 하실 거예요. 그 이유는 이미 충분히 부모님에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연연과 지망생들 그리고 연기 지망생들에게 제가 팩트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요 연기 지망생으로 연기자로서의 꿈을 가지고 가는 친구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수많은 연기 지망생들 중에 연기자로서 성공하는 수는 정말 극소수예요 그럼 다른 분야는 그렇지 않냐 물론 다른 분야도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분야에서 공부를 하던 분들은요 다른 쪽 업무로 조금 더 파생돼서 경제 생활을 유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단 말이죠 꼭 경제학과를 졸업해야 경영학과를 졸업해야만 회사에 취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연극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라는 증명서는요 정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내 자녀가 안전한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극영화과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 입장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겠죠. 또 하나는요. 실제로 연극영화과를 지망하는 학생들 중에 많은 수가 평상시에 자기관리를 잘 못하던 학생들이 많아요. 공부도 잘 못했고 품행도 바르지 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저 녀석이 또 허물켜고 있는 것 같아요.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. 아직도 자기 앞가름을 제대로 못하는 친구가 어떤 뜻을 세웠다고 하니까 그 뜻을 인정해주기 어렵겠죠.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부모님이 갖고 있는 팩트 그리고 부정적인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긍정적인 팩트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향후 2, 30년 안에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계와 사람을 구분했을 때 사람만이 변함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예술이기 때문에 비전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예전에는 연예인이라고 해도 국내에서만 인기 있는 그런 스타였다면 지금은 글로벌한 시대에 맞게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다 보니까 부와 명예가 모두 예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정도의 밸류가 되지 않을까요? 부모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부정적인 팩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부모님은요 여러분의 꿈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꿈을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라는 거 그걸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지 망가지고 아픈 걸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반대해서 내 꿈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행실을잘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모님이 반대를 했을지라도 내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 길을 간다면 그 부모님의 반대도 결국은 극복해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부모님이 연기자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내 꿈을 반대하고 있다면 일단 부모님이 내 연기자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게 변화시켜 보세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연기를 해도 성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부모님이 나의 연기자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될 거라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면 아마도 응원하고 안쓰러워서 격려해주고 계실 거라는 거죠. 꿈은요. 이루라고 있는 거예요.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어렵습니다. 그 꿈이 없다면 젊은, 청년의 매력이 없는 거겠죠. 꿈은 마음껏 꾸시고요. 꿈만 꾸지 마시고 달성할 수 있게 실천해 가셨으면 좋겠어요.